안녕하세요 전략 컨설턴트 이슈원입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무엇일까요? 답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 안에 있는 비즈니스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는 한층 더 깊게 시장을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시장과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고 그 관계 안에 있는 고객 또는 사용자에 관련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과 비즈니스의 관계적인 시간적인 흐름인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시장의 관계와 전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사업 아이템이 실제 현실에서 많은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시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계획과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무엇을 누구에게 파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듯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치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 고객 가치라고 부릅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고객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제품, 서비스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사업 아이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이해함과 동시에 고객의 기준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에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스타트업이 만들 제품 서비스가 타겟으로 하는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 왜 그들이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지, 경쟁사와는 다른 차별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제품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과 이유가 논리적으로 명확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다른 요인들이 결합하여 경쟁사와는 차별적인 제품, 서비스로 탄생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이때 나의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과 경쟁사를 통해 경쟁사와 우리는 무엇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 그리고 지불되는 가치 등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을 삼시 또는 전략삼각형이라 부릅니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도식화 작업을 통해 우리는 비즈니스를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구성 및 분석 환경이 더욱 중요해지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시대적인 흐름과 비즈니스의 주변 상황, 구성이 상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객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들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거래의 목적물과 판매자, 구매자만 있으면 거래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제품의 도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소비자는 소매가 되고 소비자와 나 그리고 나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생산자까지를 통상적으로 시장이라고 보게 됩니다 한편 내가 포함되어 있는 시장은 주변 시장들과 여러 형태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즉,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 사고로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소매가 감소하거나 부품 공급의 문제로 생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도매인 나도 영향을 받는 등 모든 비즈니스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산업의 발달로 우리 산업과 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일식에 대한 컨설팅을 하며 수산업과 외식산업을 보면서 대체 산업으로 육가공 산업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나를 둘러싼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고 난후 서로의 영향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한편 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기업, 고객, 경쟁사라는 비즈니스의 3C 구성에서 보조 또는 협력의 형태로 확장해서 5C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의 비즈니스에서는 고객과 경쟁자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오늘날은 외부의 기술과 시장의 구성요소인 협력자와 보조자의 이해도 중요해진 것인데요. 기술적인 형태의 협력자와 보조자들의 지원으로 시장과 산업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에 대한 이해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보다 중요하므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스타트업과 대기업 사이엔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대기업과 같은 형태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대기업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로 인해 단순한 마케팅의 형태로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요. 그렇다면 스타트업의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타트업은 고객의 요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정보의 흐름의 체계나 주체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뀌면서 소비자는 단순히 일회성 구매를 하는 고객이라는 개념에서 생산자와 관계를 지속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사용자의 요구는 경험이라는 단어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의 선상에서 보면 사용자가 겪었던 과거의 지식이나 기능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오늘날 고객의 요구는 매체와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사용자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의 경험 즉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서 더 근본적인 요구를 예측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마케팅에 근접한다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켓을 틈새시장이라고 부르죠. 또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 요구를 기반으로 기회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한편 기존의 비즈니스는 우리가 개발 연구를 해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면 고객에게 평가를 받았고 기본적인 정보의 흐름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흘러가는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의 초기에는 특정 계층을 집중해 공략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결국 시장이라는 곳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뿐만 아니라 공급자 경쟁업체와의 관계까지 여러 형태의 연결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죠. 이처럼 시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닌 나의 현 위치를 이해하고 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위치의 변화와 시장에서의 연결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는 고객을 사용자로 요구를 경험이라는 개념으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시장 분석과 이해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